아이 자식아! 사사사사사사사사사장님 아, 아, 이놈입니까? 저희 확실해 너를 가짜 양주 밀매 혐의로 체포한다 알았어 진술서 빨리 빨리 쓰자 앉아 주머니에 손 빼자 아시가 자 이름 한현민인데요 한현민은 확실해? 예 네, 한현민 맞아 한현민 맞아. 네. 네가 여기 왜 앉아있어? 자리 대표놓으려고요 <웃음> 여기 내네 자리야 이 사람아 와 뜨뜻하네 빨 앉으세요 자 이름 이재용이요 이재형 이름 말 못합니다 야 이재용 어떻게 알았어요? 맞아? 네 이상하게 찍으면 다 맞네 아 반장님 정신 차려요 야야너 이름이 뭐야? 나 이름 같은 거안써나 과천의 고릴라 장이야야야너 <웃음> <웃음> 뭐하는 거야? 고릴라 형 내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임마야야야 야, 야, 이재형 너 자꾸 발뺌하고 그러는데 니네 집에서 증거가 다 발견됐어? 증거 보여줘 봐요 한의고사 꺼내 너이 자식, 이 가짜 양주를 보고도 발뺌을 할 거야? 아니 진짜라고! 가형사 가짜 양주 확인해봐! 아저술 못하잖아요. 빨리 확인! 아나 진짜... 가짜가 확실합니다. 그래? 예. 확인해봐. 아 예. 이자식가짜 확실합니다. 그래? 예. 확인해봐. 아 보리차가 확실한데요? 무슨 소리야? 아밥좀 먹고 합시다. 에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 짬뽕. 나도 짬뽕. 여기 짜장 3개. 반장님. 나 잡채밥이라고. 저도요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여기 우동 세개 됐어? <웃음> 네. 네주라하신 식사. 주라하 돈까스 세개 돈까스. 돈까스 계사 돈까스. 이거 먹고 시작하자고. 에. 네, 네. 돈까스. 지금 어? 뭐하는 거야. 그렇채가는 중인데요. 많이 나기셨네 음식이 어. 좀 짜더라. 짰 36,000원이요. 반장잘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어요더치페이요아 36,000원 36,000원 돈이 없어어 저도 없어야이 자식아 너 그런 거야 아, 자, 아, 아, 아, 아, 아 사사+ 사사+ 사사+ 사이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이 사사+ 사사+ 그사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사+ 사이 자식아. 사 사사+ 사다 사사+ 이사시사 사사+ 이사시사 사사+ 사사+ 시사 사사+ 사사+ 시사 사사+ 이사시사 사사+ 사사+ 시사 사사+ 사사+ 시사 사사+ 사사+ 시사 사사+ 사사+ 시시시시시시시 말 못합니다. 너이 자식 이걸 먹어도 발뺌을 할 거야. 진검을 하게 봐. 예. 네. 돈가스가 확실합니다. 예. 돈가스, 돈가스야.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러시는데 응. 음식을 많이 남겼네. 돈짜더라고. 네. 돈주제. 내 물건을 왜 갖고 있어? 네, 이거. 네, 내가 쏠게. 네. 네. 내 물건을 왜 갖고 있어? 진검을 하게 봐. 예. 네. 포리차가 확실합니다. 예. 네. 네. 이건 애돈 아니에요. 네. 돈이 없어졌어? 나도. 이 자식 너 그건 뭐야? 아 잡아 올인할 꿈에서 본것 같아. 나도 나도. 어, 기도할래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선생님 여러한것 같은데요. 안 했는데. 아, 그래, 그래 빨리 해 다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